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 오늘은 M1 칩셋이 탑재된 맥북 에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간단한 개봉기와 맥북 프로 16인치의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실 개봉기라고 할것 없이 너무 단출해서 쓱 하고 지나갈 텐데요 겉에 쌓여있는 비닐을 쿨하게 벗기고 나면 본체를 시작으로 사용설명서, 충전기,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는 프로 모델과 다른 30W 제품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이외에 특이한 구성은 없었습니다. 바로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아이폰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영혼까지 백업되는 방식은 같지만 아이폰처럼 초기 세팅 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세팅 후 바탕화면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점과 os 버전이 같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s 버전을 동일하게 업그레이드했고 초기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눌러 스팟 라이트에서 마이그레이션 지원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유틸리티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지원과 같은 것으로 편한 실행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실행 후 계속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겠냐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기존 모델에서는 다른 매으로를 선택하시면 되고 새로운 모델에서는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한 다음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정,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이 표시되는데 저처럼 모든 자료를 옮겨야 한다면 그냥 계속을 누르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이 크게 어렵진 않지만 다소 헷갈리는 부분으로 맥 계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저는 모든 기존 사용자를 삭제하고 자료도 남지 않게 진행했습니다. 인증을 거치고 나면 시작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시작 중에서 오랫동안 넘어가지 않는 상태라면 재부팅 후 다시 시도하면 되고요. 저는 데이터가 많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완료까지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하나씩 살펴본 결과 아이폰과 똑같이 영원까지 백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일부 폴더는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바탕화면에 재배치된 항목이라고 남더라고요. 이 부분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정도 사용했을 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참고해야 하 부분을 꼽아보면 첫 번째 초기 세팅이 된 상태로 OS는 동일한 버전이어야 한다. 두번째, 기존 모델에서는 다른 맥으로를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세번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까지입니다. 이 점만 알고 있다면 헷갈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